뚜루 혼자 했어? 뚫루 혼자 뭐 했어 뚫으러 오 했어 뚫 했어 뚫으러 는 혼자 했어 뚫으 했어 진짜로? 아비 안 도와줘서, 아비? 뚜루 혼자 는 했어 뚫 했어 응으러 오는지 했어 뚫마비는지한 했어 는 이제 이불 어리잘 하네 어 와, 어디 청소해요? 아빠, 여기 아빠. 여기 먼지 많이 있어. 에이, 에이. 아빠 봐봐. 응? 엘엘 어, 아, 그래요? 응? 에이. 엄마 도와주자. 엄마 힘들잖아. 엄마 일하러 갔다가 오면은 이렇게 집이 깨끗하면 좋겠죠? 자기 방은 자기가 에이. 자기 방은 에이. 자기가 청소. 에이. 에이. 뭐, 동동 뭐? 아이스크림, 동동? 아 뽀마. 너는 이거 먹고 싶어해. 사탕 라면. 사탕하고 라면, 캔디 라면. 아 이거다 이거다. 어, 장난감 우인자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. 좋아요. 어디? 바지 바지! 바지? 바지? 바지? 어? 지 바지? <웃음> 어? 지 바지? 바 어? 어. 어. 잘지아주세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음. 아무 이거, 이거 뭔지. 아하. 이무투파 아베 아베 아베 아베 아베. 고소장.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